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예전에 휜다리 오다리 교정은 원리만 알면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의 영상을 원리편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원리에 맞춰서 운동하실 수 있는 같이 운동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휜다리 교정의 원리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의 운동을 보다 쉽게 자세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실기편 운동은 그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운동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동작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오다리 교정에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막이완 스트레칭, 근력운동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질 건데요 그 중에서 근막이안과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과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운동 가동 범위를 확보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시면 오다리 규정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막이안과 스트레칭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부터 조금 더잘할수 있도록 좀더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오다리 교정을 성공적으로 이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과정 중에 보상작용을 줄일 수 있고 통증이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동은 예쁜 다리, 예쁜 허리선, 예쁜 골반은 물론이고 무릎관절, 고관절, 골반 허리, 척추까지도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하체가 곧게 뻗으면서 골반이 교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 효과뿐만 아니라 하체가 자주 붓고 피로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운동은 꼭 휜다리나 오다리가 아니더라도 꼭 해주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끝까지 모두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흰다리 중에서 오다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평평발이었죠. 그래서 평평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아령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령 마사지를 하실 때는 발, 어, 튀어나온 살 뒤쪽으로 해가지고 뒤꿈치 있는 쪽까지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꾹꾹 밟아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근막이한이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야지 오다리를 교정할 수 있는 강성이 점점 높아지고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꾹꾹. 그래서 한쪽 발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바꿔서 또 밟아주시고 꼼꼼히 밟아주셔야 돼요. 꼼꼼히.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아프고 그래서 밟으실 때는 이 밟은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은 골반이나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쪽 부분에 어 관절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발바닥은 조금 아프더라도 어 충분히 밟아주시면 됩니다. 평평발이 되면서 눌러붙은 근막을 조금 이완을 시켜주면서 굴려 볼게요. 그래서 굴리시면서 이때는 어, 몸 전체를 흔드시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폈다 하면서, 세게 문질러 주셔야 돼요, 세게. 그래서, 가운데로도 문질러 주시고, 발을 외반, 바깥으로 돌리셔가지고, 바깥쪽 칼날 부분 있잖아요? 발, 어, 발끝 부분, 날 부분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바꿔서 다리 안쪽도, 발바닥 안쪽 근막도 충분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좌우로 한 2분 이상씩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 다리 바꿔서 마찬가지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그래서, 잘 안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시간을 두셨다가 나중에는 약간 약식으로 조금씩 한번 하고 넘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발바닥 근막을 일정하게 예쁘게 다 쭉쭉 잘 펴주셨다면 그 상태에서 어. 발바닥 근막에서 연결된 아클레스건, 종아리 있는 근막도 풀어줄게요. 저번에도 가르쳐 드렸지만 롤러는 이게 두 가지 크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시는데 앞에 보시고 잠깐만 앞에 봐주시고 이 상태에서 많이 근막이 늘어붙거나 굳으신 분들, 종아리 근육이 굳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이 상태에서도 많이 아프시지만 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골반을 꽉 눌러주신 몸무게를 다 실어 주신 상태에서 웨이트를 좌우로 돌려 가지고 더 뭉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셔도 충분히 아프지 시 않을 정도까지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처음에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나중에 안 아프게 됐을 때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충분히 그래서 몸이 좌우로 움직이시면 안되고 골반을 움직여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하고 큰 롤러로 해볼게요 조금 더 작은 롤러가 깊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곳곳을 할수 있고 조금 더 강도가 높으려면 이렇게 큰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주셔야지 이따가 스트레칭 하실 때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실 수가 있어요, 곳곳이. 어, 보통 흰다리나 오다리인 경우가 어떤 근막이 과도하게 근섬유가 위축되고 어떤 부분은 늘어나는 지 불균형이, 이제 같은 근육이라고 하더라도 섹션별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근막 이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막 이한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테이블이나 벽을 잡아주시고요. 일어나 주실래요? 한쪽 다리는 뒤쪽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가 테이블이나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앞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앞을 잡으신 상태에서 뒤쪽에 앞쪽에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얘는 바닥에서 지금 바닥에서 수직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뒤, 뒤쪽 뒤 뒤꿈치는 뒤쪽으로 그래서 본인이 본인 다리를 쳐다보시면 다리가 일직선으로 곱게 예쁘게 양쪽 발이 일직선으로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이 턴 아웃이 되신다던가 아니면 은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서 골반이 무너지시면 안 되고 골반도 좌우 똑같이 맞춰주시고 칼프도 조금 더 당겨서 밑으로 뒤꿈치를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섹션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부분 오다리이신 분들은 무릎이 안으로 말려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다리를 봤을 때 무릎이 안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외측에 엉덩이 부분에 힘을 주셔가지고 무릎에 힘을 줘서 무릎을 충분히 펴주시면서 약간 외회전을 시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하셔야 시면서하 돼요. 그래서 외회전을 완전히 시키면 또 턴아웃이 되니까 다리가 턴아웃이 되지 않는 선에서 무릎 외측에 힘을 줘서 버티기 그래서 처음에는 뒤꿈치를 올렸다가 다시 쭉 그래서 무릎은 앞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시고 뒤꿈치는 뒤로 가려고 노력하시면서 칼풀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도, 이쪽, 앞쪽 무릎은 앞으로, 뒤쪽은 뒤로. 음. 그래서 아까 칼프 마사지나 발바닥 근막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이 종아리 스트레칭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균형 있게 스트레칭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쭉. 이때 뒤꿈치가 잘 들려요. 들리지 않도록 펴주시고. 이 골반을 뒤쪽으로 더 밀어서 무릎을 최대한 펴주세요. 응. 칼푸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셨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한번 두어볼까요? 햄스트링 스트레치 하실 때는 반대쪽 무릎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 스트레칭 하시는 쪽 다리에 링을 이렇게 걸어주신 상태 기본 운동에서 다 배우셨어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어, 골반 골반 있는 부분 천장 관절은 바닥에 꼭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면서 위로 올리셨다가 내쉬면서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뒤꿈치가 더 올라가고 무릎은 조금 더 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더 둘. 후 하시면서 어깨 내려주시고 갈비뼈 내려주시고 호흡하시면서 더 뒤꿈치를 길게 늘려주세요. 이때 무릎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릎이 눌리면서 연골이 어, 짓눌릴 수 있어요. 그쭉 길게 늘려주세요. 다시 한번 더. 셋.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신 상태에서 위로 쭉 올려서 칼풀을 지금 스트레칭, 발목을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햄스트링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 힘들죠? 다시 들이하시고 칼풀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밑에 있는 천장 관절이 들리지 않게 꼬리뼈가 들리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위로 쭉 올라갈게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요. 다시 들이하시고 셋후넷후 후. 그렇죠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유지. 10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때 호흡하고 계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 하셨어요. 이번에 오다리일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턴 아웃을 해줘요. 다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리를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은 발끝이 아까 머리 쪽을 보던 게 약간 사선으로 가겠죠 가신 상태에서 골반은 고정된 상태 얘가 외회전이 되면 이쪽 골반이 뜰려고 하겠죠 반대쪽이 그럼 거기를 꽉 눌러주시고 유지한 상태에서 얘는 턴 아웃 하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면서 당겨주세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조금 더 늘려줄 거예요 다시 둘후 그렇죠 셋후넷후 다섯 후 여섯 후 방법은 같아요 일곱 발목을 더 여덟 아홉 열 하신 상태에 당기신 상태에서 하나 그대로 올라가고 둘 아까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셋 그렇죠 네, 외회전이 된 상태에서 지금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거예요. 여섯, 일곱, 무릎 더 피시고, 그죠 여덟, 아홉, 열, 유지. 그래서 발가락을 최대한 밑으로 당긴 상태에서 무릎을 피시고, 밑에 있는 엉덩이 더 붙이시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모이지. 이번에는 내회전, 네 힘들죠. 내회전, 네 내회전. 네 그래서 이 사선 또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발끝을 이쪽으로 향해 주신 상태에서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그렇죠. 둘, 응. 발가락까지, 셋, 발가락까지 충분히 늘려주세요.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 당기고, 둘, 셋, 넷. 내전이 외전보다 적게 일어나요. 한 2분의 1 정도. 다섯. 그러니까 내전이 잘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바깥쪽 외측 햄스트링과 내측 햄스트링 그래서 중간 햄스트링 다 늘려서 평평하게 늘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다를 교정할 때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들이하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발가락까지 충분히 늘려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아홉, 어깨 힘 빼시고, 열, 어 당긴 상태에서 발가락 더 당기고 하나 둘 어, 이쪽이 더 짧네 셋 무릎을 더, 조금 더 펴주세요 넷 그렇죠 다섯 여섯 무릎 더 펴주세요 그치 일곱 발가락 당기고 여덟 아홉 이제 힘들죠 열 유지 하나 둘셋 무릎 더 펴고 넷 다섯 잘하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외회전해서 외회전 외회전한 상태에서 반대쪽 골반 들리지 않도록 꽉 눌러주시고 하나 발가락 내리기 후, 하면서 발가락을 쫙 내려주셔야 돼요 발 끝까지 둘후셋후넷후 후,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이때 무릎을 위로 당기시면 안 돼요 90도 이상 넘어가지 말게 아홉 마지막 열 유지 유지하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또 하나 둘셋 위로 머리 쪽으로 넷 턴아웃이 된 상태에서 위로 다섯 무릎 조금 더 펴시고 여섯 그쵸 그렇죠. 일곱 그쵸 그렇죠. 이쪽이 잘안 펴지네 그쵸 그렇죠. 여덟 아홉 발목도 수직으로 딱 꺾여야 돼요 10, 유지 하나 둘셋더 당기고 넷 그쵸 다섯 여섯 잘하고 있어 요 7, 8, 9, 10 천천히 원위치 뭐 이번에 내전에서 내전 내전 할때 골반 잴수 있으면 틀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전하면서 당기기 그래서 발가락까지 쫙 늘려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발가락을 잡고 밑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둘. 그렇죠. 셋. 넷. 그리고 햄스트링 이런 데가 너무 짧으신 분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 상태에서. 유지하신 상태에서 하나 또 당기고 둘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네 응. 내전 된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구부리고 그 상태에서 위로 당겨서 유지 오 4, 3, 2, 1 천천히 원위치 해가지고 햄스트링이 충분히 지금 다리 발바닥부터 종아리, 허벅지 해가지고 뒷라인을 지금 다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 늘려주시고 난 다음에는 근력운동을 하나 할 건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거 그래서 손바닥은 바닥을 이렇게 짚으시고 다리를 90도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시고 조여주신 힘으로 무릎을 펴서 길게 그래서 발끝을 길게 늘려주시고 무릎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엉덩이는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을 누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구부렸다가 둘후 다시 한번더셋후 그래서 무릎 사이 꽉 조여주시고 넷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후 후, 열하나 복부를 더 조이면서 이 허벅지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발끝을 길게 위로 올려 주세요. 셋. 그렇죠? 넷.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이렇게 해주셔야지 햄스트링이 조금 더 오랫동안 늘어난 상태에서 유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평평발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들을 지금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흰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휘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무릎 앞쪽에, 하태 앞쪽에 정경골근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되면서 이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정경골근을 풀어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탁자나 아니면 바닥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롤러, 저번에 이 어디야? 블랙롤 큰공 있잖아요. 그걸로 마사지볼로 이렇게 문질러줄게요. 어,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발목을 살짝 올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럼 정경고근이 여기 딱 눌리죠 어, 눌린 상태 기다려 주시고 자세는 낮춰 주시고 시선은 바닥을 볼게요 그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서 하태 라인을 해주셔도 되고 얘를 위아래로 흔들어서 어, 수직으로 풀어 주셔도 됩니다 이쪽이 많이 발달하고 굳으신 분들은 하고 나서 더 아리백이거나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풀어 주시면 돼요 스트레칭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푸실 때는 처음에 많이 굳으실 때는 빨리 푸실 필요 없고 천천히 천천히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통증이 있거나 다리가 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리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이 부위에 힘이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운동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풀고 해주시면 돼요. 야구공으로 해도 되나요? 어, 야구공으로 해도 되는데 야구공 같은 경우는 자세가 조금 더 많이 낮춰야 돼가지고 약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이 조금 더큰 공을 하시는 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여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구두 같은 걸 많이 신으시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이렇게 굳어져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히 좀 풀어주시면 되고 반대쪽 바꿔 볼까요 아주 바꿔서 그래서 평소에 이제 무릎이 아프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하체 운동 하시기 전에 여기를 먼저 풀고 운동을 하시면 은 훨씬 더 둔부나 허벅지 아니면 내전근 이런 쪽에 힘이 더잘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도록 이완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첫첫 첫 번째는 이렇게 기다려주기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면 그 상태에서 비비면서 천천히 움직여주고 그래서 하의 라인을 따라서 발목 부근까지도 다 풀어주셔도 돼요.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 아래쪽에 바깥쪽 부분도 충분히 풀어주시고 발을 위아래로도 흔들어가지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푸는 방법에는 딱히 어뭐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돌아가면서 그 부위가 충분히 풀릴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평평발이나 이런 게 되면 이 발목의 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발하고 관련된 이 하태 부분의 근육들이 다 늘러붙고 다 불균형하게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걔를 리포지션, 제 위치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근막이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신 상태에서, 음, 앞쪽을 이렇게 푸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좀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 주시고, 어, 이 상태에서 한 발은 앞에다 두시고 반대쪽 다리는 발등을 해주세요. 전 경골근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할 때는 발등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스트레칭을 할때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옆으로 꺾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다쳐요. 발목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항상 중립으로 누신 상태에서는 조금 무리해서 스트레칭을 하셔도 다치지 않는데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는 조금만 무리가 돼도 다치거든요. 그래서 중립을 항상 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그래서 두번 튕겨주고 세 번째 무릎을 쫙 피면서 발등을 바닥 쪽으로 밀면서 자세를 쭉 세워주세요.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그래서 제가 발목을 틀어지지 않게 꽉 잡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셋둘셋쭉 그렇죠. 다시 넷둘셋 하면서 제가 도와주면서 얘는 앞쪽으로 밀고 얘는 뒤로 밀죠. 다섯 둘셋쭉 밀어주시고 그렇죠. 다시 여섯 둘셋쭉 밀고 음일고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이런 자세로 열, 둘, 셋 쭉. 그리고 다 반대쪽 다리 바꿔서 마찬가지로 중립인 상태 무릎 구부려 주시고 하나 둘셋쭉 하면서 상체도 쭉 골반까지도 길게 생각보다 발등 여기가 이제 늘어나셔야지 여기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다시 구부렸다가 하나 둘셋쭉 펴주시고 다시 하나 둘셋 음, 다섯 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셋쭉 둘, 둘, 셋. 음. 셋, 둘, 셋. 넷, 둘, 셋. 음. 다섯, 둘, 셋. 쭉 충분히 늘리면서. 그래서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요발 위쪽에 예전에 가르쳐드린 적 있나, 이거? 이렇게 풀, 풀어가지고, 발등을, 발등을 주먹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신 상태.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그래서 발등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음, 발등을 주먹으로 세게 이렇게 문질러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주먹으로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신 상태에서 지금 하셨던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발목이 조금 더 부드럽게 스트레칭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발가락 사이사이를 또문질르고 여기로 일단 발등 전체도 해주고 안쪽 면도 해주고 바깥쪽 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푸시면 여기 근막, 여기 근막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전 경고근을 풀었으면 은 바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는 뒤쪽에 있는 다리 근막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칼, 발바닥, 칼프, 햄스트링까지 스트레칭 해줬으면 이제는 발 앞쪽에 있는 발목 정결골, 그다음에 어, 발목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허벅지 앞에를 늘려줄게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늘어나줘야지 고관절이 이렇게 내전되면서 어 다리가 휜다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용이에요. 그래서 골반 이쪽, 골반 안쪽에 그 속옷 라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침대에서도 연습하시고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은 어, 충분히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어, 무릎이 안 좋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어, 조금 한 30초 정도 해주시고 빼주시고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자세를 유지해서 뭐 3분 이상, 5분 이상, 뭐 10분 이상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짧게 짧게 나눠가지고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반대쪽도 바꿔볼까요? 그래서 허리가 바닥에 될수 있으면 닿게끔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잘안 닿으시면은 무릎 밑에도 뭘 하나 수건 같은 걸 깔아주시고, 반대쪽 골반에도 수건 하나 깔아주시고, 그 다음 머리에도 이렇게 좀 벽에 같은 걸로, 어, 서포트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음, 이쪽이 또 문제네. 이쪽이 또잘안 되네요. 그죠? <웃음> 이 부분이 짧아요 지금 그래서 오다리라고 하더라도 양쪽이 똑같이 돌아가는게 아니고 돌아가는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이 항상 운동하실 때도 똑같이 항상 운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안되는 쪽에 방향의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근막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뒤쪽에 있는 근막들을 풀었고, 이번에는 앞쪽에 발목, 그 다음에 전 경골근, 그 다음에 허벅지 앞에 골반까지, 앞라인을 지금 다 늘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골반 밑으로. 앞쪽에 전 경골근이 너무 비대하고 잘 쓰이고 돌아간 상태에서, 어, 경직이 됐다 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선상에 있는 근육까지 다 풀어가지고 서로 영향을 줄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걸 푸셨으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고관절이 내회전되면서 오다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회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 고, 골반이 이렇게 말린 부분 고관절이 말린 부분을 열어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해볼게요. 그래서 발바닥을 붙이시고요. 앞으로 숙이는 동작들을 한번 해볼까요? 쭉 숙여볼게요. 그래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허리를 숙이는 것보다 무릎을 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또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잘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허리를 무리하게 이렇게 숙이려고 하시면은 가슴 위쪽이나 어깨 앞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각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뒤에서 누가 이렇게 손으로 양, 양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양쪽으로 고정을 시켜서 눌러주신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서 이런 식으로 늘려, 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스트레칭 하기가 조금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필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최대한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은, 어, 힘을 다뺄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 하나, 후, 둘, 후셋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열었으면 연 상태를 고정시킬 수 있는 클램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머리는 편하게 팔을 이렇게 길게 뻗으시거나 머리를 받쳐주시고 어깨, 몸통, 골반, 고관절 어,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서 발목까지 일직선 선상에 놔주시고 어, 이 상태에서 골반이 앞으로 말리거나 뒤로 빠지지 않게 중립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이쪽 무릎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쭉 뒤로 열어줄게요. 그래서 조개입이 열리는 동작이에요. 둘 하시면서 복부 조여주시고 꼬리뼈는 말리지 않도록 셋후 그래서 이때도 엉덩이 근육을 못 쓰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이 앞쪽에 있는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될수 있으면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잘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두 세트, 세 세트 해주시면 되고 어, 저희는 지금 30번 한번 해볼게요 몇개 있죠 지금까지? 한 10개 했나? 10번. 어, 응, 하나, 열 하나, 열 둘, 어, 어깨 내려주시고, 열 셋, 열 넷, 열 다섯, 동작하실 때 복부 조여주시고, 열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조여주시는 거예요.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여기 우리가 보통 주사 맞는 부위 있잖아요.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지 본인이 손으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느낌적으로 이쪽이 뻐근해져요. 점점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는데 여기만 지금 허벅지 있는 데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하셨던 스트레칭을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앞쪽 라인 있잖아요. 발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전 경골근 풀어주는 운동. 오케이. 반대쪽 바꿔볼까요? 뒤로. 정렬을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렬을 잘 맞춰주시고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 허벅지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하나 열고 둘셋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나 무릎 앞쪽에 무릎 이 옆쪽 있죠. 앞쪽에 옆에 이 부분에 힘이 자꾸 들어가면 은 아까 하셨던 릴리즈 운동 그리고 폼롤러로 허벅지 푸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이 동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쭉열번더 해볼게요. 하나 후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일어나셔가지고 삼각형 엉덩이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음, 응. 그래서 방금 어. 중부 바깥쪽에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을 하시면 뻐근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손등 이마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다리가 쩌릿쩌릿하고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뻐근하셔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쪽 여기 천장관절 골반 뒤쪽에 공기를 충분히 넣으셨다가 내쉬면서 복부 조여주시고 다시 한번더둘후셋후넷후 다섯 후 천천히 원위치해주시고 반대쪽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하시면서 스트레칭이 잘 안된다 하시면 은 이것보다 더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호흡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외측에 있는 어, 근육을 풀어주신 상태에서 바로 한번 누워 볼까요? 무릎 조이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릎 조이기 링을 가지고 다리는 모아 주시고, 하시고 내쉬면서 후 조여 줄게요. 다시 둘. 그래서 이거 하실 때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발바닥을 요게 벽이 있으면 벽 위에 이렇게 발바닥을 딱 대신 상태에서 하시면 좀더 수월해요. 다시 넷 조여주시고 다섯 후호 같이 여섯 그래서 이 앞쪽에 고관절 굴곡근은 될수 있으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힘 빼고 일곱 그래서 온전히 내전근만 이용해가지고 골반 기저근하고 일곱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시고 힘이 들어가더라도 힘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좀더 그러면 은 조금씩 조금씩 힘을 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10번 더 해볼게. 요 하나 후 천천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치골 내리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다 하셨으면 일어나셔가지고, 아까 하셨던 내전거 스트레칭 한번 더 해볼게요. 발바닥 붙이고, 앞으로 숙이기. 쭉. 그러면 아까보다 더 뻐근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하 방금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파요? 네. 근데 늘어나기는 더 많이 늘어나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다섯 번 해볼게요. 하나, 후, 둘, 골반 뒤쪽으로 공기 충분히 넣으셨다가, 후, 셋, 후, 그렇죠. 넷, 후, 다섯, 후,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골반을, 내회전된 골반을 외회전으로 열어주는 운동을 지금 하셨어요. 이번에는 네 번째, 전방영사. 그래서 앞으로 골반이 오리공댕이처럼 이렇게 빠진다고 그랬죠. 아니면, 시프팅, 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운동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엎드려주신 상태에서. 응. 링은 너무 강하지 않는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아니면은, 공이나, 쿠션을 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링을 살짝 낄게요. 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조이기 밑으로 어, 이런 동작도 다 하신 동작이죠. 둘, 엉덩이 돌면서 치고를 바닥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셋, 후 그렇죠.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조이고, 그렇죠 조일 때는, 될수 있으면 양쪽 똑같이 조여주시고, 여덟, 아홉, 열, 어, 이 조이신 상태에서 링을 같이 조일게요. 하나, 다시 둘, 링 조이고, 셋, 엉덩이 조이는 건 놓지 마세요. 넷, 후, 다섯, 여섯, 엉덩이는 계속 조이고 있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링더 조이고, 열, 유지,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를 조인 상태에서, 링도 조였죠?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을 들어 올릴 거예요. 하나, 업. 다시 내리셨다가 무릎은 너무 높이 안 드셔도 돼요. 둘, 업, 셋, 업, 엉덩이 힘 빼지 마시고 넷, 그렇죠, 내려놨다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15, 16, 17, 18, 19, 20.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거 빼시고.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전방경사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골반을 이제 모아볼게요. 응. 무릎을 모아서 그러면은 전방경사 더 많이 되면서 엉덩이 더 위로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는 운동. 그렇죠. 다시 둘. 후. 밑으로 좀더 내려주세요. 다시 셋. 후. 넷. 후. 그래서 전방 경사나 앞으로 몸이 시프팅 되는 거. 이동한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스웨이 백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여덟. 아홉. 열, 유지. 유지하신 상태에서 다리를 또 들어볼게요. 다리를 들고, 얘 높이 안 드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멀리 떨어뜨려요. 발은 붙이신 상태에서 다시. 무릎 모으기, 다시. 이 드신 상태에서 다리를 모았다가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렸다가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넷, 무릎 더 모아보세요.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조이는 거예요. 다시 무릎을 모이기, 내쉬고. 일곱, 내쉬면서 조이고,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천천히 잘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엉덩이 삼각형 스트레칭을 하고 넘어갈게요. 에고, 힘들죠? <웃음> <웃음> 앞으로 숙여서, 천천히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혹시나 허리 근육을 이제, 아까 방금 하셨던 운동이 엉덩이를 발달시키는 운동인데 그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허리 근육을 많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중간에 하고 넘어가셔야지 다치지 않아요 다시 반대쪽 바꾸셔가지고 다시 들이하시고 내쉬고 한번더 내쉬고 마지막.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오다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운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평평발, 그 다음에 정경골고 비대, 그 다음에 내전, 무릎, 고관절의 내전, 그 다음에 전방경사 시프팅, 앞으로 스웨이백 되는 거, 그네 가지를 할, 했는데, 어, 이것들을 조금 더 어, 완화를 시켜줬으면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얘를 모아서 중력에 이기면서 하는 운동들을 해줘야 어, 오다리가 교정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셔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중력에 대항하는 운동들을 몇 가지 하고 마칠 거예요. 다리를 천천히 턴아웃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깨 넓이 두배 정도로 충분히 벌려주시고요. 그렇 그래서 앞에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봉이 있으면 그런 걸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턴아웃 60도 바깥쪽으로 턴아웃 60도 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충분히 앉아서 어, 몸은 뒤쪽으로 당겨가지고 그쵸. 얘를 중립을 유지하셔야 를 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빠지면서 전방경사 시키시면 안 돼요. 골반을 다시 한번더 둘, 후 밑으로 충분히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그죠 잘했어요. 다시 셋.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내려갈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다시. 다섯. 음. 여섯. 그리고 봉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동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일곱. 여덟. 그래서 무릎을 충분히 벌려주셔야 돼요.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 안 되고 충분히 바깥으로 아홉 그리고 외측에 힘을 조금 더 줘주시고 올라오실 때는 양쪽 발을 밀어내면서 내전근을 쓰면서 올라오세요. 다시 10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어, 바운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만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와이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전근을 조이면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릎교정 운동 이렇게 무릎을 모아 주시고 발 안쪽면을 이렇게 모아 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 굽혔다가 그렇죠 바깥으로 외전 외전하면서 엉덩이 조이면서 일어날게요 앞에 보시고 다시 구부렸다가 바깥쪽으로 외전했다가 모으면서 어. 그렇죠 거기봉 잡고 있어요 다시 하나 외전하면서 내측 바깥쪽 같이 쓰시면서 하나 외전 쫙 조이고, 둘 외전 쫙 조이고, 엉덩이까지 다시 셋 외전 쫙, 넷 내전 쫙, 다섯 외전 쫙, 여섯 외전 쭉, 일곱 어, 무릎 안쪽 여기. 발가락 안 떨어지게 8 여기 조이고 9 골반 기적은 더 조이시면서 10섯번만더 음, 해요 11후12후13후14후15 오케이 천천히 원위치 이렇게 하시면 은 오늘 힘드신 운동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몸풀기 운동 마지막 다리를 턴아웃 턴아웃 하신 상태에서 옆에 봉이나 벽 잡으시고 옆으로 좀더 와볼래요? 그렇죠? 턴아웃 턴아웃을 다리를 턴아웃을 하신 상태에서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그렇죠? 조금 더 와야 돼요 그래서 골반이 다리보다 밀리지 않도록 옆으로 다시 둘 턴아웃 더, 해보, 더 해보세요 턴아웃 45도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꽉 붙여요 붙인 상태에서 옆구리 스트레 어려워요 이거 다시 둘후 하면서 복부 조여 주시고 쭉팔 밀면서 얘는 잡아당기고 얘는 미는 거예요 아래쪽은 다시 들여 하시고 후. 한번 더, 후 이렇게까지 해주셔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반대쪽. 들이하시고, 내쉬면서, 후안 돼요? 잘안 돼? 조금만. 너무 많이 갔어요. 아니 이쪽으로 더 와, 이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어. 다시 한번 더. 들이하시고, 후. 그래서 턴 아웃 된 상태에서, 옆구리 근막까지 늘려 주셔야 돼요. 다시 둘, 골반하고 연결된 옆구리 근막. 이쪽이 안 돼. 그렇죠. 이쪽 다리가 다리부터 이쪽이 문제구만. 다시 여섯. 그렇죠. 일곱 쭉 충분히. 아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덟 더 아홉. 음. 열 발바닥을 더 바닥을 미셔야 돼요. 세번더해 볼게요. 하나. 후. 이 상태에서 호흡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죠. 다시 들이마시고 둘. 안 되는 쪽은 조금 더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그렇죠. 어 이제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천천히 원위치. 어.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운동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다리가 우선 오들거리고 너무 <웃음> 지금. 어들거리죠 그렇죠. 들들 그렇죠? <웃음>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에 했던 운동들이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동작들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순서를 잘 지키셔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다리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는 아까처럼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럼 조금 편안하게 붙나요? 어, 쪽에 네. 지금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다리 약간 있었는데 가까워지지않나요 네. 그만 그렇게 올리면. 어. 타요. 어. 기다그 외이전 시킬 때도 느낌이 조금 편해졌나요? 지금? 네. 어. 음. 그래서 여기 여기를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좀더 가볍게 저렇게 다리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어. 이런 식으로 되시면은 다리부터 골반까지 다 교정이. 어, 될거예요 그럼 오늘의 자세교정은 여기까지. 안녕. <웃음> 너무 길것 같은데? 2시간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해볼까? <웃음> 나이렇 교정하려고 2시간을 쫓아야지. <웃음>